다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시험 시간이라서 잘못 지냈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다들 그런 것 같아요 바쁘고 힘드신 만큼 성적도 잘나오실것 같나요? 안녕하세요 유진님 <웃음> 지금 키아나님이랑 올리아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너무 바빴어요 그래도 일단 시험 보긴 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버기만 했어요. 아, 저도 아직 시험 다안 끝났고 완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도 음. 다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나행이에요 내년부터 <웃음> 열심히 공부할거고요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좀 그렇게 살 거예요. 아, 해보자. 내년부터. 내년부터 <웃음> 진짜 열심히 <웃음> 할 거예요. 진짜로. 다들 어, 오늘부터가 아니라 내년부터 달라지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매년 12월이 되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지 않나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달라지기를, 좀더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2022년은 과연 어떨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오이게내 <웃음> 상신하다 제가 여러분의 신년 운세를 먼저 알아왔는데요 먼저 여러분 신년 운세나 사주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 없어요 키아마님과 올려님도 없으신 거죠? 네네 저도요 예, 저도 없어요 한번도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그 해의 운세를 보기 위해서 사주나 타로 이런 것들을 보러 다닌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신년 운세 본다 라고 말을 해요 특히 오늘 볼 사주는 중국에서 유래됐으며 사람들이 태어난 연, 월, 일, 시에 따라서 사람의 운세를 보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장위유서에 따라 키아다님과 원리아님 먼저 사주를 <웃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는 건가요? 아 그러게요 <웃음> 제 연장사 두분 <웃음> 일단 제가 마지막이네요 그러면 가장 연장사이신 00년 2월 15일에 태어난 올리아님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올리아님 거를 가져왔는데요 가장 큰 와. 타이틀을 읽어드리자면 연못의 고기가 바다로 나가니 그 의기양양함이 참으로 크게 일어난 운세입니다 라고 해요 큰 기회를 얻게 된다는 의미로 갈등이 따를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해요. 그리고 천하의, 천하의 명성을 드높이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 인연을 맺고자 할 것입니다. 올리안님이 해네요 뿐만 아니라 오래 노력한 이상의 대가가 들어오고 분주함이 모두 재물이 되어 기쁨이 있을 <웃음> 것입니다. 보자가 될 거예요. 보자. 보자. <웃음> 어, <진짜. 웃음> <진짜. 왜 그러세요? 웃음> 올리님 저는 근데 이중에서 재물운이 가장 부러워요 <웃음> <웃음> 다음으로 연장자의 순키아나님의사주를 한번 봐볼까요? <웃음> 키아나님은 위기 가운데 기회가 있으니 어려움 중에 얻음이 큰 해입니다 라고 해요 뭔가 힘든 일 됐나봐요 근심은 <웃음> 작고 기쁨은 큰 해이니 무모함으로 좋은 복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일이 생기면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는 일을 진행하고 재물을 얻으려면 한번 크게 보험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웃음> 아주 좋은 인연과 매우 좋지 않은 인연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아키아나님 사람을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키아나님 재물운이 있어요. 그래, 그래 어찌됐든 어둠이 있으니까. 어, 이제 저희 배우팀의 막내인 예주님 의사주를 한번 봐볼까요? <웃음> 꽃이 지면 잠시 슬픔은 있기 마련입니다. 시작하는 뭐지? 일은 처음에 발생하는 어려움만 잘 극복하면 후반기로 갈수록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올해 본인에게 들어오는 재물의 크기는 크지만 5분? 올해는 이 목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니 남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사람이 나를 찾을 것입니다. 예주님! 너무 <웃음> 좋으시나요 <웃음> 마지막으로 제사주가 나왔네요. 김 막내 이신 예진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유진님은 얼어붙었던 가슴섭을 풀어헤치고 푸는 한 숨을 토해내며 마침내 힘차게 기지개를 켠대요. <웃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렵다고 생각한 일들은 이미 지나간 일들이고 새롭게 찾아올 기회만 생각하라는 뜻이래요. 과거의 어려움이나 고난은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니 앞으로는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자신의 노력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올해 한 번의 손실를 겪게 될 것이며 두 번의 이득을 본대요. 나름 약간 투자의 느낌인가봐요. 그리고 올해 만나는 사람 중에서 평생을 같이 가는 인연이 있습니다. 2년, 2년에 살짝 설렜네요 저희 <웃음> 2022년 사주를 다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다들 재밌게 보셨죠? <웃음> 네, 재밌었어요. <웃음> 올라님 러시아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나요? 옛날에는 이렇게 고대 라비흔족의 소녀들은 어 크리스마스 앞두고 밤에 이렇게 음, 점을 보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음. 어, 예를 들면 거울 두개 쓰고 거울 사이에 앉아서 이렇게 거울 어, 하나를 반영을 보고 어그 그림자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미래 의 남편이라고 그런 뜻으로 점을 봤어요. 키아누님 미국에도 비슷한 게 있나요? 소리야? 이는 비슷할 것 같은데, 생일 찾아보고 별이 별다리. 이렇게 이렇게 네네네, 그렇게 어, 써 있어요. 여러분, 어, 오늘 보신 사주는 그저 사주일 분 너무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운수 중에서 좋은 얘기는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웃음> 여러분,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